당황하면 안 돼요. 잘 봐요. 잘 봐요. 이 사람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어,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안 봐줬잖아.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한... 어때요? <웃음> <웃음> 자동인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모형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은 박수 소리가 <웃음> 저희 특별 게스트의 박수 소리입니다. 지난 란 각성, 또 홍련 업데이트에 이어서 투기장 개편과 함께 랭킹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획자나 개발자 보고싶어요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저희 침창맨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제깔팀에서 액션파트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침창맨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투기장이 업데이트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투기장 랭킹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어떤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들어보려고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배치는 열판이고요. 네네. 그다음 배치가 끝나면은 자기 점수에 맞는 네 등급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주기는 한 달이고요. 대사막이랑 약간 비슷한 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좀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네 이게 일주일로 하게 되면은 숙제 같은 느낌이 드아요아그 그렇죠, 그렇죠,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투기장은 음. 저도 점수가 올라갔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랭킹전에서는 이제 지면 점수가 깎일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아 등급을 막힐 건데 이제 0점에서 1500점으로 되면 이제 그런지 이 부분은 패치노트 보시면 제일 음 자세히 나와 있고요 음 보상도 보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예요 좀 너무 많아가지고 <웃음> 랭킹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기 전투력 가지고 싸우는 거고 네네. 어, 일반 대전은 이제 전투력 보가 되게 많이 받아요 거의 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력이 네대방이랑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정말 손으로 아... 손이라든가 아니면은 투미 세팅이라든가 음... 그런 걸로 이제 세팅을 하셔서 계십니다투장 세팅 같은 거는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전투력만 보정 네 전투력만 다 보전이 되니까 결국에 이제 이쪽을 좀더 음 이기고 싶다나 아니면은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음 따로 세팅을 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랭킹전을 하기보다는 일반 대전으로 제 실력도 한번 보여드릴 겸 사실 보신 적이 아직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라모네스는 봤는데. <웃음> 아 <웃음> <웃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빗 나갔을 때는 주체 없이 도망을 갑니다. <웃음> 잠깐만. 빨리 잡다 쓰고 있다. 됐다 됐다 아, 아니 잠깐잠깐만 기다렸다가 얍! 이렇게 하면 피한 거예요 사실 자 기다렸다가 다시 합 들어가서 안 맞았으면 빠르게 뺀다 이, 이 캐릭터를 막 똑바로 쳐다보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전 이게 가장 그, 어렵습니다 아까처럼 네. 타겟을 보기 힘들면은 네. 그 설정에 타겟으로... 설정이 있어요 그게? 네 편의 기능 쪽에 못 변하는 시점 운을 하고 일단 속도를 100으로 올리면 은 내가 타겟을 락하는 상대를 계속 바라봐요 오아 이게 극히였어요? 그아 네. 저는 이거.. 타겟을 고정한다 아나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이거 안 돌아가게 막는 거니까 나는 네개만 쓰겠다 할때 이거 안 돌아가게 하는 잠금 장치 아, 같은 건줄 알았어요 네개만 쓰려면 네개만 놓죠 아, 그 말도 맞네 여지껏 이걸 몰랐다니 조금 부끄럽네요 그래요 네. 부정하지 않으시네요 <웃음> 모를 수도 있어 <웃음> 이런 얘기 안해 주시네요 최대장이나 <웃음> 이런 거 아니었으면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저 그거 사실 안, 많이 안 해봐서 어 잠깐만요 저거요 랜서예요 하! 야! 하하하 하! 하, 하! 어, 잠, 어? 뭐죠 방금? 아 맞는 건가요? 네 어, 근데 랜서도 봐요. 맞게 있어요 어? 저거는 저거 가만히 있으신데요 아니군요 동화가는 척 하다가 입바샹앙입바시 야, 이제 짜자. 아, 뭔가 불안해요. 오, 누워 있으면 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놀리예요 공놀이 같은 거. 누워서 떼려야죠. 아, 이제 안 돼요. 그 그쪽에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다운된 상대를 떼면 학 바시앙아 형이야 떼. 어떻게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시 한번 그럼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손이 빨라서 놓치셨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방금 이 타겟 설정을 하니까 확실히 왜여지껏 이걸 안 했지 싶을 정도로. 아 이거 골드 각인데? 잠깐만요 응. 들어가서 빠생 빠하고 바로 이걸로 기다린다 바울 네. 반개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하지만 빠삭! 다이앱! 하고 기다린다 때려보세요 됐어 피했어, 방금 피했어요 봤어요? 네. 그 그냥 누군데 치세요 아 그럴까요? 뭔가 네. 아, 이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안 그러고 싶었지만 격투기에서도 마운트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긴, <웃음> 그렇긴 하지만 아저참 잠시만요 y e p 와하 예. 음, 어저저 저 컨설팅 받으려고 오셔 왔는데. 그 네. 너무 잘 보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일을 안걸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연으로는 그래도 나름 몇번좀 해봤는데 이번에 공연이 네.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각성은 해놨는데 그 친구는 제가 아직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우리 네. 침착맨도 잘할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또 저희 모험가님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다음 보죠 <웃음> 네 떨떠름하게 네 일단은 슈가가 있는 게요거잖아요그렇죠 제가 그걸 해놨죠 그리고 이게 띠우기가 있고 여기 피읍이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쯤 혈물 림으로좀 같이 씹어주고 약간 혈물 림으로 약간 스킬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스킬을 소모하게 만드는 것도 네, 괜찮겠네요 그개념에서 사실 그냥 란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서로 그냥 거의 이거 영원의 맞다이 아닌가요? 이쯤 되면 이거 약간. 얘가 조금 스크랩을 더 올리면 좀더 화려해져요. 얘가. 보시면은 기술창에서 흐름 같은 거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 친창맨님과 함께 투의장 업데이트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서 PVP 실력도 좀 검증하고 좀 깨야 할 팁들을 잡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 오늘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생각보다 좀 다른 길로 빠지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모용수는 <웃음> <웃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실력이 나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어, 아까 방금 이상하게 잘한 다고 무슨 뜻이에요? 아 이상하게 잘하는 게 네, 사 이제 상대가 모용수님을 알아보고 봐줬다. 그런 걸로 이제 의욕을 마무리해 본다. 네. 알겠습니다. 또뭐 마지막으로 모험가님께 한마디 해주실 게 있다면? 이번에 랭킹전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더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출력을 어, 따라가 너무 힘드신 분은 일반 대전에서도 스트레스 고정이 제 많이 되니까 자신의 컨트롤을 마음껏 발휘해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바쁘신데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친창민님께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이렇게 모험가님들을 위해서 이런 자리로 조금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웃음> 좋아요? <웃음>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